마비노기로 4행시 한번 가겠습니다 비가 오나두 <웃음> 오케이! 오케이 좋아 좋아 비 해주세요 비 먼저 일단은 아까 테마 전화해봅시다 야 받아 일단 너부터 시작이다 이거 이거 저도 하 이것도 참 거, 전화 걸어 일단 걸어 걸어 일단 일단 주변 걸어 시청자 한명때 전화 걸겠습니다 일단 안받네와 진짜 아니나뭐 왕자당 하나 아니 나뭐뭐 뭐, 뭐가 있나 다음 분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달빛이 아이고 아이고 달빛이랑 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자자자 잘피니잘피니자 급작스럽지만 미니 콘텐츠 오늘 마비노기 보셨죠 영사 네자 마비노기 대박 기원 마비노기로 사행시 한번 가겠습니다 마네 하세요 마비노기 미키 네. 어 근데 <웃음> 원래 이래야 돼요 원래 이래야 돼자한번더자할 거예요 자자 네. 자, 참고로 별로면은 통화를 끊을 거예요 상처받지 마세요 알았죠? 아 세상에 네 아, 알겠습니다 자, 자 <웃음> <웃음> 자, 자, 시작합니다. 자, 자, 마. 마, 마비노기는. 자, 비. 비가 오나 눈이 오나. 아 <웃음> <웃음> 어, 벌써부터 진부한 거. 아니 아니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 아니 아니. 오케이, 오케이 좋아 좋아. 직두개 나왔어 두개 나왔어. 아직. 노. 노력하는 사람에게. 오! 오. 오. 좋아. 자 마지막 자, 키. 기회를 주지 않는다. <웃음> 아 이거 끊어지나 끊어지나. <웃음> 어, 그치 어그렇지 아오다 아오가있다 야 오랜만에 아오 전화 걸자 딱 걸렸다 좋았다 아이고 오랜만에 방송이 또 이렇게 전화를 드리네 제가 또 자자자 아오니 자 마비노기 대박 기원 자자자 사 마비노기로 4행시 갑니다 자마 마비노기야 비 해주세요 비 비비? 오 노기 할수있어 노기? 노어? 노어? 노래, 어...노래...노래하는 노래하는 노래하는 어기 아, 비호사님네 자, 네네 짧게 통화할 수 있습니다 자, 마비노기 성공 기원 사행시 하겠습니다 마비노기 자, 자 마! <웃음> 막 들어봐? 아니 뭐야 갑자기 왜 그래? 자, 마! <웃음> 아, 마무리가 자, 비! 비나이 님 영상 보고 알았습니다 자, 노! <웃음> 노기노기 또안 하는 건가요? 자, 마지막 기! <웃음> 기바람 패치 해주고 가자 오, 형형 어, 형. 진짜 야 이거 되게 빠른데? <웃음> 오늘 어떻게 했어 이걸 또 진짜? 내가 제일 성공적인가? 와형 진짜 성공적 인정 이거 진짜 인정 감사합니다 형아 땡큐 아, 끝이에요 잘해. 네.